일반 산소로 결합을 하거나 수소로 빠지게 만들어서 염증제거를 하는거죠 네, 저는 지금 인천에 더위드라는 회사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적혈구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신비한 도구가 있어서 저도 한번 제 피가 과연 적혈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고 당화수를 먹었을 때 적혈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떨립니다 제 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제가 지금 혈당을 재고 있습니다 104 나왔어요, 1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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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혈전 하나 하나가 이렇게 뭐라그럴까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있다라는 거. 예, 음. 네, 분리돼 있다는 거. 혈전이 분리돼가지고 빨리 흐르고 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음이온 성분이 많이 있어요. 아,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음이온. 음유연. 우리가 식사하면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활성산소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 활성산소를 이 물이 들어가서 다 일반 산소로 결합을 하거나 수소로 빠지게 만들어서 염증제거를 하는 거죠. 혈전들이 분리돼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더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눈으로 보고 지금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농산TV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당뇨로 또 이런 혈관관계로 고민이 있거나 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먹었던 당화수 당화수 드시고 요런 변화를 우리 지금 그 혈당 체크도 해보시고 이거는 참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혈당 체크를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건강하고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